라이브 모든 매체 끝났는데 와 진짜 일대 일인데 이 점수 차이로 이 지수 팀이 승리 좀 따냈습니다 저는요 같이 아래에서 이 로제님이랑 아 이래 리사님을 지켜보는데 로제님이 너무 재밌다고 두 번에 끝나는 거냐고 더 보고 싶다고 예그 어, 네, 리사님도 너무 재밌다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이라는 시간이라는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저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 먼저 지수팀이 이겼어요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오. 너무 운 좋게 음. 점수를 많이 따서 두 번째는 저희가 그냥 싸우러 가자고 막 그랬어갖고 갔다가 <웃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긴 오.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싸우는 네. 현장에 있었어 진짜 그 마지막에 남은 그세명 중에 한 명이 또 지수님이었고 그때 막 아, 쫓기면서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최선을 다한 장면 딱 도망치느라 정신 없다가 오. 딱 봤는데 세 명인 거죠 <웃음> 나? 오, 재밌어어요 <웃음> 어떡해, 어떡었어요 <웃음> <문화가>. <웃음>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었고, 제니님도 한번 이겼습니다만, 이 점수 차이 때문에 정말 아쉽게 졌거든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아까 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기뻐하시고, 막 즐거워하시고, 옆에서 깨바님한테 막 뭐라고 하시고, <웃음>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어. 팀원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감싸서 이제 오.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감동이었고 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렇게 직접 게임을 즐기는 두 분과 또 이제 로제님이랑 아, 리사님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잖아요.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뭔가 영화 보듯이 재밌었고 뭔가 계속 막더 하면 더더 보고 싶어요. 음. 어 너무 아쉽고 어, 지금 당장 컴퓨터를 사서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어요 네. <웃음> 다음에는 로제님도 참가하셔서 탁 뻗어 너무 재밌어요. 네, 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떠셨어요? 어, 네 오늘 언니들이랑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느낀 거는 실력도 실력지만 이그 팀워크 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트 해주는 게 그래서 어. 저도 보면서 뭔가 어. 나도 어. 너무 당해보고 싶다. 하시 어. <웃음> 춤춰주고만. 네, 저도 끼고 싶었었는데 네 열심히 저도 연습해서 다음에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너 근 네, 구급상자를 줄지. 예! 전부라고 할수 있지. 오, <웃음> 오, 오 예스. 퀴퀴하는 네. 그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테테님과 깨방님도 이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재밌는 경기 만들어주셨거든요. 어때, 네네. 어, 일단은 제가 원래 지켜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웃음> 거의 이제 바로 죽으면서. 제가 지킴을 당하면서 그 예. 게임을 했는데 아, 저보다 진짜 더 잘하시더라 너무 잘하셔 네. 저지 지켜주고 나서 진짜 어. 지수님이 더 잘하셔 가지고 살아남으셔 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기지 않았나 네.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어, 맞아요 맨 어. 마지막에 최후에 이제 예. 1인까지 네. 살아남으셔 가지고 지킬려다가때때는 먼저 두분들 갔어요? 아, 저는 이제 빠르게 <웃음> 바닥 깔아드리면서 네. 이제,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깨망님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원래 배그를 지금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그가 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음. 너무나도 재밌었고 음. 그만큼 영광이었고 또 어, 다음번에 뵐수 있었다면 어. 또뵐수 있다면. 어. 또 배고 싶죠? 어, 어, 어, 싶죠? 어, 어 싶죠? 너무. 그런. 너 긴장하시 괜찮아요? 아, 지금 너무 떨려. 너무 떨려요, <웃음> 너 <너무> 손보다 <떨려요. 웃음> 떨리는 게 목이에요. 아, 목이 많이 예, 더 많이 떨려요. 그러면 거 많이 떨려요. 제니님에게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얼굴 좀 쳐다보면서 한 말씀. 아, 제니님이요? 예. 어, 진짜 너무 이쁘시고 <웃음> 어, 여자친구가 너무 팬이라서 평상시에. 오오. 오오. 어? 예, 오오. 그래서. 저도 보기가 좀 영광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요 어, 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SNS 이벤트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다섯 번씩 이패아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블랙핑크와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주제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열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직접 오늘 승리했다는 고승을 차지한 또 지수님께서 팀이 골라주시면 그 작품의 주인공들에게는 블랙핑크 헬멧인데 사인이 들어간 헬멧이고요 그리고 랜덤 폴라로이드 사진 멤버의 사진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지금부터 SNS 우수 작품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1번 작품부터 10번 작품까지 보시고 직접 선정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골라주시죠 예, 저희가 전부 다 완벽한 심사를 위해서 비공개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갑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와, 와. 와와와와네와이 <웃음>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금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요. 네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너 귀엽게 팬. 그렸어요. 오브라이펜. <웃음> <웃음> <프라이 팬. 웃음> 핑크야. 오 헬멧까지 쓴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이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작품은요. 아와 귀여워. 어아 귀엽게 그렸어요. 귀엽게. 오 <웃음> 표정 봐 표정 봐 <웃음> 진짜 너다 오 <웃음> 근데 <웃음> 어, 네, 완전히 이게 똑같이 좀 재밌게 특징을 살려서 잘 그려준 작품이고 이어서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오이 아, 그림 맞아요? 네진같은 그림이에요. 오와와와와와와와와 어,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블랙핑크 콜라보되어 있는 이 블랙 색깔로 해서 위에 로고는 핑크로 하고 와 굉장히 멋지게 그려졌네요 와, 이 표정이 람움직이는 정말, 제그렸습니다이어서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와, 와. 이것도 귀엽다. a n g i n g How was 저보급 p u 가고 싶었던 그보급생 o 옆에 있는 n your p a 어 n t i n g Thank you, Lord. Thank 이 o u Lord. Thank 이 o u 이 o 작품 Thank 와와와 와. 짱짱 짱. 예, 이 are the girl, y o r 가 g a Google t h 들이붙어놨네요 굉장히 좀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이어서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h a v 이와 town of Bodoka. w h 언니 나 이거 u r 멋있어 멋있죠 멋있 your boy? What's y o u 저 보면은 어리서 진짜 저 오토바이 와기사가 폭탄 던지고 도망쳤나봐. 와와와와 그런 거 보다. 뒤에 쫓아오는 곳까지 다 핑크색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고, 저 옆에 프라이팬까지 블랙핑크라고 써주셨어요. 이어서 다음 작품. 오야 지금 미소 짓는 모습 보세요. 오총 들고 막 위에 프라이팬이 머리에 꽃, 네, 머리 위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아, 네. 이것도 좀 귀엽게 좀 만들어 주셨고, 자 이렇게 다음 작품 또 보도록 할까요? 우와. 와, 와, 만화 속의 작품처럼, 예, 네. 프라이팬. <웃음> 어, 손 잡고, 오고 좀 <웃음> 후라이팬 살려주고 프라이팬에 <웃음> 구상 들고, 와. 너무 귀엽죠? 와, 자 이게 리듬감 타고, 예, 네. 어, 어 여기서 노래 부르고 다음 작품인데요. 아, 와 이거. 아. 각각의 개성과 또 이제 캐릭터는약 통일화시켜가지고 네 예, 명의 그 멤버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시죠 like 어. 예, 다음은 wow. 이렇게. 일번부터 10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요 너무 어려워. 몇 명을 골라야 돼요? 여기서 한 분을 골라주시면 돼요. 어? 한분이요 예, 너무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은 우선 멤버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오. 지수님의 예,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뜨뜻님 같은 팀이니까 이 10개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돌아서 예. 어, 네, 네. 예, 저희가 어. 개인적으로 10개 작품 중에서 좀 어떤 작품이 좀 좋을지 어 일단은 다 너무 약간 음. 다 매력 있고 이쁜데 음. 저는 약간 이제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어. 약간 구번 느낌도 오오. 괜찮은 거 같아요 구번 같은 예구번느낌좀 있고 예구 번을 좀 살짝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작품 아까 전에 여기서 구상 들고 뛰어가면서 손잡고 가는 그 장면이고요 예그 작품이고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작품 예술 작품 중에 제일 가견이 있는 좀 깨박이 님의 장면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엄 와닿거든요. 1번이 와닿아요? 어, 네, 다 이쁘고, 어. 예, 정말 와닿아요. 느낌이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작품은요. 이긴 팀의 지수님께서 선정을 해주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언으로 들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로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저도 9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자세히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한명한명 한명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린 것 같고 뭔가 진짜... 저건 만화스러워서 되게 흐린 것 같아요 너무 그 애정이 느껴지고 네, 지금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가 지금 포즈와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되게 리얼해요 뭔가 리얼? 앞에 오. 지선이 그냥 막, 막 이러고 오. 있고 막 제니언니 막 아, 뛰지 이러고 나는 아. 빨리 와 이러고 리사한테 되게 상상이 가요 네그렇게 네. 짓고 네. 그러면 리사님은? 저는 제가 멋있게 나오는 7번이요 에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네. 멋있게 나와서 네. 7번 칠번 그러면은 어, 제니님은 저는 3 번이요. 오3 번. 너가 귀여워서 제가 총을 한번너가 귀여워서 그렇지. 맞아요. 제가 <웃음> 좀 귀엽게 표현됐더고요 <귀여운> <웃음> 예, 가장 귀엽게 나온 작품을 골라 주셨는데 우승 팀이 지수님 팀이기 때문에 지수님 팀의 저희 인플루언서분과 음. 함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골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것 좀해 주셔 너무.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신 좋은 작품 만들어주셨는데요. 어, 전부 다 아, 상을 드리지 못한 점, 아, 또죄송한다말씀 드리고 한 분에게 준비된 사인, 블랙핑크, 사인헬밍. 그리고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선물로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은 마음의 결정을 내서 아까님께 말씀해주세요, 그 작품. 그 어? 아니면... 지수님은, 어? 지수님은 몇번 부르셨는지. 어, 몇 번이 가장 좋은지 말씀 나눠보시죠. 어, 저는 원래 7번이나 9번이 오오. 멋있었는데 그래도 오. 같은 팀이셨던 그, 뜨뜻 님께서 같이 골라주신 오오. 9번으로 아. 오, 9번이요? 네. 9번이요? 9번이요? 자, 최종 선택은? 지수 님의 선택은요? 9번! 잠깐만요, 오오. 아직 9번 되기 전에 중국 분도 계시대요 <웃음> 네. 중국 어? 인플루언선도의견 그러면 연결된대요 아, 그래요? 아, 하트 팀원들, 팀원들 어, 어떻게 네, 생가세요 중국, 중국, 네, 중국 분 한번 <웃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인플루언선분님 계시나요? 지수 님 팀에? 다 자오 몇번네몇번 작품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선수고 왜你想推荐的是几号那个作品呢呃我主要是看技术他们怎么选吧我觉得就是每个作品都挺好的我一会再发表言论哦不是你刚刚是跟韩文你听得懂韩文不是是翻译翻翻出来的呀 왜 내가 못 듣는거야? 어... 그럼... 제가... 자국의 발견을 다시 말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같요 지금요 선택은? 네, 우선 XDD님께서는 그 지수님의 선택에 이제 따를 거라고 합니다 우선, 모 작품들이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세요 오 네, 잘오 쓰고 오 그러면 이제 최종 지수님의 의견에 맞춰서 가는 걸로 자기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수님 이제 고민 다 하셨습니까? 네. 네, 플랭피크 지수님의 최종 선택은요 몇 번인가요? 네, 모든 팀원들과 같이 정한 9번으로. 아,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는 9번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 이 블랙핑크 그 멤버들의 그 개성을 좀잘 살려서 모든 멤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고 시수님이 최종 작품으로 선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중국 도요티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온라인상으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수님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은 기회로, 너무 좋아하던 게임을 저희 캐릭터까지 음. 같이 이렇게 착용해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두 배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주신 팝지 배틀그라운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봐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같이 팀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수세.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로제입 어, 네, 오늘 정말 뭔가 영화를 보는 듯이 너무너무 몰입을 해서 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어, 너무 이렇게 함께 모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어, 어. 배틀그라운드 블랙핑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아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사님도 막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너무 즐겨 주셨거든요. 너무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죠. 네. 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봤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음. <웃음> 저도 오. 같이 해보고 오.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하는 콜라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준 제니님도 말씀해주시죠.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콜라우드 이쁘게 나오고 재미있는 어, 이벤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열심히 응원해준 멤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많이 어, 재미,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오늘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어, 이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드리고 다음 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블랙핑크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어, 깨박이 뜨뜨뜨뜨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말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수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